이전만 되면은 본파로 어, 즉시 시행을 해주겠다라는 약속까지는 제가 국무장관 그리고 평공정책관으로 직접 약속을 받았습니다. 이거 하지만 우리 이런 노력들이 모여가지고 어. 최소한 2020년도에는 개정대해서 어,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어, 우리 희망이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. 먼저 민생 세제부터 하시고 또 날씨가 무슨 추운데도 불구하고. 새롭게 정비된